안녕하세요. 임지화동행입니다. 오늘은 10편 말씀을 낭독할게요. 귀를 쫑긋 세워주세요. 오늘의 말씀도 되게 달콤하고 맛있네요. 하나님의 자녀들아 여호와께 돌리라. 영광의 권세를 여호와께 돌리라.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거룩하게 단장하고 여호와를 경배하라. 여호와의 음성이 물 위에 잇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천둥을 치시고 여호와께서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음성은 힘차고 여호와의 음성은 위엄이 충만하다. 여호와의 음성이 고향 나무들을 꺾고 여호와께서 레바논의 고향 나무들을 꺾으시며 레바논을 송아지처럼 뛰놀게 하시고 시련을 어린 들소처럼 뛰놀게 하신다. 여호와의 음성이 번개의 섬강을 일으키고 여호와의 음성이 광야를 떨게 하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떨게 하신다. 여호와의 음성이 상수리 나무들을 휘어지게 하고 살림을 벗기니 그의 성전에서 모두가 영광하고 외친다. 여호와께서 홍수 위에 좌정하시고 여호와께서 임금으로 영원히 좌정하시며 그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그의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주신다. 여호와여, 내가 당신을 칭송하오니, 이는 당신께서 나를 들어 올려, 나의 적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당신께 부르짖으며 도움을 구하였더니, 당신께서 나를 고치셨습니다. 여호와여, 당신은 나의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 올렸으며, 나를 무덤에 내려보내지 않고 살리셨습니다. 여와의 호 성도들아 여와를 호 찬양하라 그의 거룩하심을 기리며 찬송하라 그의 분노는 잠시 동안이나 그의 은혜는 평생이라 울며 밤을 지새울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온다 내가 평안할 때에 말하기를 내가 요동치 않으리라 하셨으나 여와의 호 당신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든든하게 세우셨다가 당신이 얼굴을 감추시자 내가 당황하였습니다.내가 당신께 호소하며 내 주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가면 거기서 무슨 리득이 있겠습니까?진토가 당신을 찬양하며 당신의 진실을 전하겠습니까?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여호와여 나를 돕는 이가 되소서 하였습니다.이에 당신께서 나의 애곡을 춤으로 바꾸셨고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기쁨으로 옷 입히셨으니 이는 내 영혼이 잠잠하지 않고 당신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당신께 영원토록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당신께 피신하니 나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은 의로우시니 나를 건지소서. 나에게 귀를 기울여 나를 속히 건지소서. 당신은 내가 도피할 반석과 강한 선성이 되어 나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참으로 나의 반석과 요새이시니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지도하며 인도하시고 당신은 나의 피난처시니 그들이 나를 노려 숨겨놓은 그물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소서. 나는 거짓된 우상에 한눈 파는 자들을 미워하고 오직 여호와를 신뢰합니다. 내가 당신의 이내를 즐거워하여 기뻐할 것이니 이는 전에 당신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의 역경을 굽어보셨으며 나를 원수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고 내 발을 넓은 곳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공경에 처하였으니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나의 눈과 영혼과 몸이 모두 쇠하였습니다. 내 영혼은 슬픔으로 사가버리고 나의 세월은 한숨으로 소진되며 나의 죄악으로 내 기력이 꺾이고 내 뼈가 무너집니다. 내가 내 모든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내 이웃의 혐오 대상이 되니 나의 모든 친지와 밖에서 나를 만나는 자들이 치를 떨며 나를 피해 달아납니다. 내가 마치 죽은 사람처럼 그들의 마음에서 지워지고 깨진 그릇처럼 되었으며 많은 사람이 나를 치려고 모의하고 내 목숨을 빼앗으려고 공모하며 수근거리는 소리를 내가 들으니 온 사방에 두려움 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내가 당신을 신뢰하며 고백하기를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였습니다. 나의 때는 당신의 손에 있으니 내 대적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당신의 얼굴을 당신의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의 인의로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당신께 호소하니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말없이 수월에 이르게 하소서 거짓말을 하는 입술을 침묵하게 하시되, 의인에게 교만과 경멸을 품고 무례하게 말하는 자들을 침묵하게 하소서. 당신의 선하심이 얼마나 풍성한지요. 당신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것을 쌓아두셨고, 당신께 피하는 인생들을 위하여 그것을 예비하셨으며, 당신께서 그들을 자신의 은신처에 숨겨 사람들의 비방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초막에 감추어 인간의 말다툼을 피하게 하셨습니다.여호와를 찬송하라.내가 포위된 성에 있을 때에 그가 나에게 인을 보이셨다.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내가 당신 앞에서 끊어졌습니다.하였으나 내가 당신께 부르짖었을 때에 당신은 나의 강구를 들으셨습니다.여호와의 성도인 너희들아.여호와를 사랑하라.여호와는 진실한 자들을 지키시나.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에게는 엄중히 갚으신다. 여어를 바라는 자들아 모두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라. 아멘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힘을 내시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